이번 시간은 프로토스타 포맷 2번을 풀어, 1번을 풀어볼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탈겟시라는 어, 애를 어,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argv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이탈계이 나오고 이탈겟을 바꿔야 되는데 이탈겟의 주소는 어, 전역 변수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탈겟에 대한 주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디버깅해서 구해도 되고. 또는 obj 덤프라는 이제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어 프린트 f 가 그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 f 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포맷스을 여기에서 버그를 발생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버그를 발생시킬 거냐면 스트링에다가 뭘 전달해야 되냐면 예, 네, 뭔가 n 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뒤쪽에 뭘 전달해요 m% m%, m% 어 탈겟, target. 탈겟에 예, 관련된 거 이렇게 나, 그냥 별모양으로 할게요 탈겟 해가지고 이 탈겟은 여기다 전달을 이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를 뭔가 쓰, 씌우면은 이 데이터가 예,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출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 숫자나 바꾸면 돼 아무거나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0으로 초기화가 될 거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저 탈겟이 어디 있는지부터 제가 좀 조사를 해야겠죠? obj dump를 한번 사용해서 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j dump 마이너스 t에 점 슬래시 어, 포맷, 포맷 1번 포맷 1번 어, 여기 확인해보면요 여기 보면은 탈겟이라는 애가 현재 이 위치에 예, 이게 지금 심볼이 살아있어서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8049638 일단 제가 이걸 좀 카피를 해놓겠습니다 네, 카피를 해놓고 어, 노트패드를 하나 켜서 얘가 예, 타겟의 위치죠 예. 저장을 해놓고 이번엔 gdb로 한번 볼까요 예, gdb로 한번 보면은 디서스 얘도 불린이죠 불린을 좀 보면은 여기에 어, eax 어,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있죠 지금 얘가 아까 봤던 이 숫자입니다 그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숫자의 위치는 어떻게 바꿀거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탈계, 이, 이 우리가 알규먼트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건데, 어, 사실 알규먼트라는 애가, 알규먼트라는 애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이제 넣을, 어, string, 어, s t r 을 통해서, 어, 우리가 printf를 하면은, printf를 하면은, 이 스택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계속 긁어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어, 이제 뒤에 아무것도 인자를 안 넣어도 이걸 끌고 와서 이렇게 넣는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접근을 할 거냐면 알규먼트까지 접근을 할 겁니다 알규먼트까지 그래서 어딘가에 알규먼트가 이, 이 스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있거든요 예. 이제 게이 리눅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규먼트로 전달받은 게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습, 있습니다 스택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어, 전달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어 프린트 f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참조를 하다보면은 어딘가에 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를 x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여기꺼 가져오고 그 다음꺼 가져오고 그 다음꺼 가져오면서 마지막에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rgument에다가 저희가 이타겟에 대한 주소를 넣어놓으면은 타겟에 대한 주소를 넣고 예 주소를 넣고 퍼센트 n을 하게 되면은 이 주소에다가 이 값을 씌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 방식입니다 예, 일단은 잘 이해가 안돼도 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익혀지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퍼센트 x를 이렇게 넣을 거고요. 퍼센트 예, x는 예, 이렇게 점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퍼센트 x가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으면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어, 어디서 어 끊기는지 확인이 안되죠 그래서 요게 낫구요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x를 한 10개만 해볼게요 네, 10개만 해보면은 예, 네. 아, 구분이 안되죠 이게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이 알규먼트가 나왔는지 거슬러서 알규먼트가 나왔는지 확인이 안되거든요 네. 이거 거슬러서, 알규먼트가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x가 지금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x 알규먼트가 있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넣을 거냐면, a를 넣을게요, 대신에. 그럼 a를 넣으면은, 아, 프린트, 프린트 f를 딱 하는 그 순간에 a를 넣으면은, 알규먼트가 어딘가에 a가 여기에 있고, 얘를 이렇게 참조를 하니까, 언젠가는 a가 나올 거예요. a는, 어, 저희가 이제 %x로 하고 있는데, X가 핵스입니다 핵스값 그래서 A는 41로 나와요 41 41, 41로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좀 넣어주면 은 앞에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이 A가 등장을 할 거고 이 A가 41이니까 여기 중간에 41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어, 저 알규먼트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대강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a를 다 쓰면 힘들고요. 달러로 할게요. 달러 프린트 어 달러 파이썬 마이너스 c 가로 열고 아, 다운표 열고 프린트 c 프린트에 a a 네개 더하기 퍼센트 x. 곱하기 10개 하면은 이제 10개가 어 반복이 되니까 1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오케이. 자, 여기다가는 20개 한번 넣어볼게요. 10개 넣어도 안 나왔으니까, 20개 넣었는데도 40일이 네, 보이지 않고요. 50개 넣어볼게요. 50개 넣어보면 40일이 보이나요? 음... 40일이 역시나 없죠. 네, 40일이 없고요. 어, 저는 사실 알고 있는데, 어... 그래도 어, 약간 삽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아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예, 어역시는 없죠 100개도 없고요 자그 다음은 이제 200개 넣을게요 200개 200개 넣으면은 41이 있나요? 어41 41아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어, 찾기 힘들어지죠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서 41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두개만 넣겠습니다 41두개예 보면 41이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지금 41이 3개 밖에 없죠 어 나머지 41은 어디갔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려가지고 잘려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이 A를 넣, 넣은 것이 지금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A가 프린트 F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AAA 넣고 그 다음에 %X점 %X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 얘가 이 퍼센트 x가 쭉 가다가 몇 번째 퍼센트 x냐면 1 2 3 4 5 6 7 8 9 10해 10 가지고 와서 어 어디선가 이 4141을 참조해서 퍼센트 x로 넣었다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4141 대신에 우리가 탈겟에 대한 주소를 딱 넣으면은 탈겟에 대한 주소를 넣고 여기다 퍼센트 n이라고 하면은 이 타겟에 거꾸로 데이터를 쓰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딱 봐서는, 어, 알기 어렵죠. 어, 그래서 한, 150개로 한번 줄여볼게요. 150개 하고, 41을 찾아보면은, 41이, 어, 이거 41이 하나 있는 거고, 두 개는 없죠. 네, 41이 없고요. 150, 그럼 5개로 줘볼까요? 5개, 5개 늘려볼까요? 어, 155를 하니까,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40. 네, 41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대략 150에서 155 사이에 있다는 라거 대략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A만 넣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아까 타겟에 대한 주소 타겟에 대한 주소 넣어야 되죠 그래서 38 96거꾸로 넣어야 되니까 0408 역슬래시 X 역슬래시 X 역슬래시 X 역슬래시 X 이거를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하면은, 네. 아, 이거 우연찮게. 155개를 딱 넣었더니 맨 끝에 딱 걸렸네요. 8049, 사... 49638. 4 그죠? 8049638. 앞에 0이 빠지긴 했는데, 이건 거핵색 어, 어, 값으로 앞에 값이 0이라서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4141 바로 다음에 지금 얘가 있다라는 거고, 어, 이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맨 끝에 있네요 어, 이건 되게 럭키한 거거든요 네 그럼 네개까지만 넣고 뒤에는 하나는 뭘 넣으면 돼요? x 대신에 %n 혹시 모르니까 점더 넣어줄게요 네, 점 넣어서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는데 위치를 찾았는데 이게 아까처럼 값이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값이 잘리는 경우 이게 지금 값이 잘리죠 지금 %x를 하나 줄였더니 값이 잘렸어요 그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 맞춰줘야 됩니다. 막, %X를 뭐, 하나 더 넣어준다거나, 아까 퍼센트 %X를 지금 하나 더 넣으니까, 이, 맞춰줬잖아요. 55로 하니까 맞춰주고, 56으로 하면 또, 하면은 또 나갈 거예요. 예. 네. 그죠?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지죠? 일단, 55가 일단 적당하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55로 쓸 거고요. 사실 아마 4개씩 반복이 되니까, 59도 아마 정확한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어쨌든 얘는 살아 있으니까 여기에만 얘를 넣으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4네 개를 넣고 뒤에는 뭘 넣으면 돼요? 퍼센트 n 넣으면은 어,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예, 끝이 안 났네. 어... 잠깐만요. 제가 뭘 빼먹었나요? 퍼센트 n을 넣었구요 퍼센트 %N을 넣었더니, 네, 1 4 1이 여기있고 8 0 4 9 6이또 저쪽으로 가버렸네 음... 네... 아...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0 1표가 여기 아니0요1 0표가어 여기 0 0 1 하면은 뭐예요? 0 0 100, 100, 1 4 1 4 100, 100, 100, 100, 100, 1 0 네, 그래서 맨 끝에 x 를맨 끝에 있던 x 를 n 으로 바꿔줘서 네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보셨던 요 모양에서 어, 요게 아닌데 네. 요 모양에서 네, 타겟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포맷 스트링 1번을 한번 저희가 해결을 해봤고요 네, 포맷 스트링 2번 3번 4번은 이제 계속 이 n 을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 특정한 데이터로 바꾸는거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값으로 바꾸는거 그리고 마지막 거는 어떤 리턴에다가 데이터를 씌워서 코드 흐름을 바꾸는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 포, 포맷 2번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